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의 취향마다 다르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어떤 사람이 섬김을 받든 섬김을 베풀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 섬기는 자도 섬김을 잘 베풀어야 된다. 또 섬김을 받는 자도 섬김을 잘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성김을 받게 된다면 왜 성김을 잘 받아야 되느냐? 왜잘 받아야 될까요? 성김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다음에 그 성김을 통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성김을 잘 누군가를 섬겨야 될때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이렇게 받을 때 보면 섬김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누군가를 또 섬기는데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섬김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섬김을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나에게 섬기고 나를 섬기고 있는데 당연히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섬김을 당연히 받아도 되라고 하는 사람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무조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의 불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성김을 받고 자신의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부류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섬길 때그 섬김을 감사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누군가가 도우면서 섬기려 할때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나중에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저 사람처럼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자들은 이런 마음속에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섬김을 받을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을 언짢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의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자의 항상, 자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섬기는 자의 자세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에 입지 않도록 또 섬기는 자가 지나치게 그 사람을 간섭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임을 베푸는 자들 보면 베푸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임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울해지 때문에 교만함, 우쭐함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면 안된다는 거. 다 비록 지금은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같이 보여지지만 그 사람도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언젠가 섬김을 베풀며 살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앞으로 또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면 뭐예요? 섬김을 잘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섬김을 잘 받을 줄안 사람이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웠을 때 5년,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메리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 이전에 메리스가 터졌을 때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공부방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메리스로 인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놀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처해 있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사람이 좀 나타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좀 도움의 속길이 필요로 합니다. 간절로 원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지나가면서,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여기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구나, 라고 가면서, 뭐, 응? 지나가는 권사님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하나씩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 없이, 흔적 없이 그냥, 어느 응, 교회 권사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베풀고 갔을 때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위치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왠지 좀 딱딱한 느낌의 분위기가 되셨는데왜 <웃음> 어. 우리에게 어떤 나에게 어떤 지금의 위치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지금의 자리를 주셨을까 형,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잘 섬기라고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잘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잘 섬기라고 화목을 주신 거예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물론 그 행복, 그 다음에 위치, 자리, 그리고 즐거움,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잘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지만 이러한 사람은 조심해라 또 이러한 사람은 환영해라 라면서 이러한 것은 본받고 이러한 것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내용이에요왜 어떤 사람은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섬기는 것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김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요한이 두 명의 요한 사도 요한이 두 명의 인물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요이름 비슷비슷해요 성경의 인물의 이름이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디오드레베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교회에서 주어진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섬겨야 될 사역자들을 후원해야 될 사람들을 후원하지 못하고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말 이러한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권력, 위치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냐? 하나님이 정말 섬기기,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본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성교사들을 열심히 사역자들을 어렵고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을 이루어하며 섬김을 베푸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면 왜 이렇게 본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잘 섬기려면 우리가 잘 본받을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양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 으뜸이 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더 잘됐으면 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라게 아니에요. 근데 교만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섬겨야 할 자리에 있으면 섬기지 않냐고 이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야 내가 예수님이 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 옛날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우의적, 좌의적 <웃음> 이런 것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뭐 어? 벼슬을 받기를 원했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왕이 된다는 이런 걸 달라고 할까? 이걸 달라고 할까? 이걸 달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으뜸 되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 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냐. 이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찾아오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자들이 방문했을 때 맞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뭘 합니까?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내쫓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보면서 과연 본받을 수 있는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은 대 디오드레베는 본받을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 0 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 쫓았다. 심지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가서 이 디오트를 받은 사람은 피파, 쉽게 말해서 피파켓다라는 거예요. 못살게 부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교회에서 주어진 이치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어? 섬김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해방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비방하고 내쫓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이 사람을 본받으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목사로 저를 세웠습니다. 또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교회 장로님으로 세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여러 직분을 세웠습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세우주신 거예요? 잘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겸손히 섬기는 자리예요. 또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 파, 사람이 갈려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시끄러워지잖아요. 바로 교회의 자리는 그사람들 하나로 묶으라고 주신 자리예요. 또 진정한 권위는 어떤 내가 위치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섬기는 성품, 이 모범에서 나오는 게 바로 진정한 권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성품에서 그 다음에 모범에서 열심히 섬겼을 때 진정 그들의 그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존경의 대상 될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받으려면 으뜸이 되는 것보다 으뜸이 되는 것보다 열심히 대접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한다라는 것 이걸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아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 으뜸이 되면, 되려면 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지만 대접하기를 좋아한다면 결국은 존중받게 되려진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잘 섬기기 위해서는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악한 것을 거부해야 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아들여야 될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자들. 이름 없이 가 없이 그들을 펴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편지하면서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악한 것을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데 무엇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이 그 하나의 증거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메트리오는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도의와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실함 성실함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에게서도 진실함과 그 사람의 성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뭣? 사람에게도 라고 이야기하고있야기잖아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진리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다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 우리가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성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그 성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가 성김을 수 있는 상황에 이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배운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성김을 제대로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라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받을 때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잘 받을 줄 알아야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죠?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진리 안에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우리가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주는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하고 내가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있고 그만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무시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진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판 어떤 내 모습들, 어떤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예? 진리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 볼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맞막 마지막...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섬김을 잘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을 잘 받을 수 있어야만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잘 받고 또잘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